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모자장수 캐릭터 분장을 해볼게요. 케이프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해줍니다. 손소독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예전에는 위생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스프리트 검입니다 눈썹을 가려줄 거예요. 먼저 눈썹 털에 스플트 껌을 발라줍니다. 스플트 껌이 마르면은 눈썹을 착 붙여줍니다. 스플트 껌은 약간 마르면 점도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말린 다음에 착착 눌러주면은 잘 붙습니다. 납작하게 해주고요. 왁스로 눈썹 결을 메꿔줄 거예요. 살짝 살짝 음, 커버해줍니다. 어, 눈썹 털 때문에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요철을 이 왁스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끈매끈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왁스를 바르면 은 눈썹 있는데만 또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니까 는 최대한 어 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납작하게 눌러가면서 왁스를 발라줍니다. 반대편도 발라줍니다. 분장은 중요한 게 반복 작업이에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면서 반복을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왁스 발른 위에 스플트껌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셀러를 바를 수도 있지만 스플트껌이더 강해요 메이크업 베이스 분장의 첫 단계죠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톤업이 될수 있는 색깔로 발라주고 있어요 모자 장수의 얼굴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베이스에서도 조금 톤업되는 밝은 색상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밝은 톤업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방법 많이 해봐서 아시죠? 첫 번째는 밀면서 얼굴에 발라주고 두번째 두들겨서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이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흰색 파운데이션입니다. 흰색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어, 피부를 하얗게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의 피부색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얀색이 잘 표현될 수 있게 바르는데요. 그냥 저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뚜두 뚜두 뚜두 뚜들기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가장 얼굴이 튀어나오는 이 얼굴 중심 부분부터 진하게 해주고요. 옆으로 갈수록은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피부가 가장 두껍고 가장 중앙인 부분을 많이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점점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흰색 깔 파운데이션으로 하얀 얼굴을 표현해 줍니다 무대 분장 베이스에서 중요한 거, 정말 말안 해도 되진 않으시겠죠? 바로, 많이 많이 두드려주는 거. 어, 무대 분장은 멀리서도 관객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얼굴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데요.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거는 얼굴 위에 제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 이 얼굴 위에 제품이 많이 올라가는데 잘 붙어있지 않고 허술하게 붙어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는 꼼꼼히 꼼꼼히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밀착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얼굴에 많은 양의 제품이 올라가 있어도 잘붙틸수 있답니다. 네버 엔딩! <웃음> 어 파운데이션을 한 다음에는 파우더를 바로 바를 거예요 근데 제가 파우더 바른 영상이 날라가서 없습니다 <웃음> 파우더를 바른 후에요 이제 얼굴에 골격을 잡아줄 건데요 이 모자 장수 캐릭터는 볼이 쏙 들어간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도 쏙 들어간 볼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제 얼굴은 원래도 굉장히 비대칭이라서 자꾸 짝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손에다가 약간의 라이닝 컬러를 발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저의 얼굴뼈를 느껴가면서 이 골격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라이닝 컬러 오일 컬러고요 갈색깔 사용해서 조금 더이 얼굴 골격을 좀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 말리피센트 같은 경우는 광대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했잖아요 이거 역시도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지만 은이볼 있는 데가 쏙 들어간 걸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보리는 데가 쏙 들어가 보이면은 좀 말라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 신경질 신경질적인 <웃음> 그런 이미지가 표현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거울을 보면서 해 주시고요.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흰색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런 다음에 파우더를 벌써 발랐어요. 그래서 파우더를 바른 위에다가 라이닝 컬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막 문지르면서 바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색깔이 얹어져 가는 걸 봐오면서, 어, 발라줘야 됩니다. 어, 라이닝 컬러를 파우더 전에 할수 있었지만은, 그러면 너무 막 번져가지고, 유분이 많아져가지고, 잘 뭉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잘 지워지고 그래서 파우더 한 다음에 살짝살짝해서 라이닝 컬러를 사용해서 윤곽을 잡아줍니다. 사진을 보고 열심히 따라했는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콧대도 만들어줄게요. 보니까 이 모자장수의 콧대가 미간은 굉장히 좁은데 이콧볼인데 약간 화살표 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간은 좀 얇게 그리고 얇게 음영을 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간 퍼진 듯한 콧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으로 냅두는 게 아니고 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라데이션 잘 해주시고요. 이 분장에서 또 중요한 게 어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어색해가지고 이질적으로 보이면 은그 분장이 사실감이안 느껴집니다. 최대한 진짜처럼 진짜 같이 라는 마음으로 이 분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메이크업 할 건데요. 어, 쌍꺼풀이 되게 진하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위로 딱 올라와 있는데 그 쌍꺼풀을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선으로 쌍꺼풀을 그려서 마치 어, 멀리서 보면은 그 자리가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저는 그냥 눈매를 따라서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눈뜬 상태에서 아, 이 위에 쌍꺼풀이 하나 더 있다라는 마음으로 <웃음>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그려주세요. 어, 색깔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붉은색 사용할 거고요. 퍼플, 보라색계열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어, 레드 같이 사용할게요. 밝은 레드, 그리고 오렌지 컬러 이런 색상들도 사용할게요. 손등에다가 색을 한번 보고요. 네, 파란 색깔을 바릅니다 이 분장은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괴기스럽고 이런 골격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발라주세요 눈 밑에 바를 붉은색이에요 어, 저는 포스터를 보고선 음, 따라 했고요 약간 보니까 이 붉은색이 위쪽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이드라인 잡고 음,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어, 눈 점막 가까이 그 부분 아이라인 있는 데는 가장 어둡게 진하게 해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펴발라 줍니다 반대편 눈은 보라색과 분홍색을 할건데요 눈두덩이에 보라색을 발라줍니다 역시 자유롭게 발라주는데요. 어, 나중에 쌍꺼풀 안쪽을 강조하려고 흰색을 바를 거기 때문에 바깥쪽을 위주로 발라줍니다. 거울 꼭 보시고요. 거울을 많이 봐야지 음, 분장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이번 눈 밑에는 분홍색을 발라줄 거예요. 분홍색 역시. 어, 눈 아이라인, 가까운 데 가장 진하고, 밖으로 갈수록 연하게, 연하게 해주세요. 보니까는 이게, 어, 눈 앞머리부터 똑같이 두꺼운 게 아니고, 앞머리는 조금 얇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알 같은, <웃음> 깨알 같은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색 라이닝 컬러에요 이걸로 쌍꺼풀 그려줄 거에요 아까 펜슬로 잡아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 라이닝 컬러로 쌍꺼풀을 그려줍니다 한번에 쭉 그리는 것보다 아시죠 짧게 짧게 선을 터치해가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초집중했어요 <웃음> 라이닝 컬러는 굉장히 잘번지기 때문에 어, 세심하게 손에 힘딱 주고 어,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되고요 항상 바로 아이섀도우를 해줘야 됩니다 유분감을 잡아주기 위함인데요 먼저 반대편도 라이닝 컬러 같이 해준 다음에 아이섀도우 사용해 볼게요 제 왼쪽 눈은 어, 주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라인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요 보니까는 떴더니 눈 앞머리가 붙잖아요 그럴 땐또 거울을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면봉을 사용해서 수정을 하고요 예래서 거울 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거울을 박가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라이닝 컬러의 범짐을 막기 위해서 아이섀도우로 위에 덧발라줍니다. 아이섀도우는 파우더를 압축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유분을 잡아주는데 좋습니다. 검정색 아이섀도우로 어,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하얀 색깔 오일 컬러로 어, 쌍꺼풀 안쪽에를 밝게 해줄게요. 밝게 해주면은 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이 쌍꺼풀이 음영이 더잘 표현이 됩니다. 눈 앞머리부터 잘 채워주세요. 역시 오일 컬러는 굉장히 잘 번지기 때문에요. 살살살살 어, 네, 잘 발라주세요. 전 이쪽 눈은 정말 주름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분장하기 힘들어요. <웃음> 반대편 역시 쌍꺼풀 안쪽에 흰색 라이닝 컬러 발라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중간중간 거울 계속 확인하시고요. 하얀색 라이닝 컬러 바른 위에 어, 핑크 색깔 섀도우를 살짝 발라줍니다. 유분도 잡고 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 근데 처음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속눈썹. 어, 모자랑스 캐릭터는 속눈썹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워낙에 속, 땅, 그 속눈썹이 진해서 거기만 하얗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속눈썹이 음, 짧고. <웃음> 이 쌍꺼풀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인조 속눈썹에다가 흰색깔 라이닝 컬러를 발라서, 어 눈매를 표현해줍니다. 저는 이눈뜬 상태에서 붙였어요.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웃음> 그 풀이 약간 말라야지 접착력 생기니까는 살짝 마르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이 속눈썹 붙여줍니다. 해서 눈을 뜨니까 좀 어떤 비슷해 보이나요? <웃음> 계속 만져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지지대가 아무래도 좀 뻣뻣해갖고 모양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해보시면 되세요. 언더 속눈썹은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갈색 오렌지빛 나는 거랑 검정 흰색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 그려줄 겁니다. 오렌지색으로 먼저 해주고요. 잘안 보이네요.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반대편도 오렌지색으로 먼저 해주고요 이 눈매를 따라가면서 약간 부채꼴처럼 이렇게 진짜 속눈처럼 표현이 주기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고요 흰색깔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항상 흰색과 검정색이 같이 있으면은 이 대비가 더 크게 느껴져서 음 항상 검정 밝음 다음에는 어두움 음. <웃음> 그렇게 같이 표현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도 흰색깔 속눈썹으로 포인트 주고요. 어, 속눈썹에 흰색 깔 라이닝 컬러를 조금 더 보충해줍니다 메이크업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고 다른 거한 다음에 또다시보고 이러면 또 틀린게 보이더라고요 보충할게 <웃음> 눈썹이고요 오 오지 장수의 약간 트레이드 같은 빨간색 아이 주황 색깔 눈썹 주황색 머리인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야크털 그 약간 거칠거칠한 하얀 색깔 털인데 거기에 라이닝 컬러를 묻혀 가지고 어 지금 눈썹으로 표현해 줍니다 원래는 뭐 망수염 사용하면은 뜬수염 수염하면 좀더 편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망수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똑 잘라 가지고 눈썹 앞에다 붙였습니다 어이 털은 어 스프리트 껌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고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뽑았어요 그래서 <웃음> 반대편도 쓱 붙여줍니다 우리 예전에 얼굴에 수염 붙이는 거 연습한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밀어서 그 단면에 풀이 묻어 있으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꼬리비 뒤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흘린 털들 치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드가 다 마른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 조금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털이 컬러가 안 묻은 부분은 라이닝 컬러로 조금 더 색을 보충해 줍니다 <웃음> 이것만 봐도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라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눈썹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얼룩진 부분도 있고 티존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주기 위해서 흰색 깔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어, 이미 파우더를 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정말 살살살 올려놓듯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콧볼도 뾰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금 강조를 해줍니다. 콧마울도 만져주고요. 예, 이제 윤곽을 더 표현해 줄 건데요. 아까 가이드라인 잡은 거 위에다가 섀도우로 색을 보충해 줄게요. 저는 보라색결 사용했는데요. 선으로 보여야될 곳은 선으로 보이게 하고 면으로 만들어줄 부분은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면을 만들어줍니다. 선 있는 곳은 좀더 진하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광대를 만들어주세요 저도 일부러 막 웃어가면서 이 얼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 자꾸 잘 안되는지 자기 얼굴에 얼굴, 본인 얼굴에 이 분장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콧대도 보라 색깔 사용해서 어, 윤곽을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쌍꺼풀 라인 위쪽에 조금 더 어둡게 음영을 줘서 눈이 약간 진짜 눈같이 보일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 쌍꺼풀 라인이 지나면 조금 더 음영이 있어서 깊이감이 더 보이겠죠 어, 계속 라이닝 컬러를 덧발라줬기 때문에 유분감이 있을 것 같아요. 흰색 섀도우로 어, 마무리를 해줍니다. 하얀 색깔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면서 하얀 피부를 더욱 강조하고 그리고 유분감도 잡아줍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이네요. 이제 입술을 표현해 줄게요 이 캐릭터가 보니까는 입술이 좀 얇고 각이 진것 같아요 그래서 도제 입술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뾰족하게 각이 있게 표현을 해 볼게요 립 라이너를 사용해서 새로운 입술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계속 거울 봐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제 립컬러를 발라줍니다 약간 톤 다운된 다크한 핑크 색깔을 만들어서 발라줍니다 입술 주름을 쫙핀 다음에 삭삭삭 밀착시켜서 발라주세요 오늘 분장의 하이라이트 보니까 이 캐릭터가 앞니가 약간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닝 컬러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 치아에 바르는 전용 검정색깔 링크가 있는데 그냥 저는 잠깐 단기적으로 사인신 거니까 는 검정색깔 라이닝 컬러로 지금 치아 사이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띄었나 봐요. 마치 이가 빠진 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 한번 보고요보니는볼 있는데가 약간 음영이 잘 표현이 안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될 부분들 어, 섀도우로 색깔을 보충해줍니다 너무 진하다 싶으면 스펀지로 두들겨주세요 그럼 좀 나을겁니다 계속 봐도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아시겠죠? 안녕 띵.